<웃음> 그래서 교훈을 어떤거얻었어요교훈 이거 카메라 있을 이잘하넌진어 <웃음> 너무 웃지어게이 어떻게 어어이이거어어이거어 자 빨리 시작해 오케이, 오케이. 시작했어 아 뭐야 응. 박수 한번쳐 응. 아니 뭐해 너네다 하나 둘셋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아, 안녕하세요 저... 네 안녕하세요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 잘생기셨네요 볼이나 보세요 오늘 이거... 메이크업으로 옷이랑 색깔을 똑같이 했네요 아 맞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오, 포인트 근데 이거 네. 컨셉이에요 섹시해 오 <웃음> 어떤 메이크업이에요? <웃음> 아 내가 네,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오늘,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웃고 가냐, 진짜. 아, 네. 아 오늘 이제 수영 저격이에요. 저 오늘 리플 하면서 제일 많이 웃었어요, 진짜. 어, 아니 나 사실 생각했거든. 겨드랑, 겨드랑, 겨드랑이, 겨드랑이, 겨드랑손한번 들어 찍어보고 싶었는데 마태형이 그대로 와. 네. 아니, 나중에 그거,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뽑았다. 저번 주에 네. 당신들이 막 유진이 방에 갔다가 오, 네. 생일 내가 알아오라 했잖아. 오, 맞아, 맞아. 콘텐츠가 사실 뭐였냐면 어. 몰카였어요. 몰카요? 무슨 몰카? 사실 무슨 몰카인지 감당 못이죠. 어, 어, 어. 저희가 정말 잘했다는 뜻이에요. 아, 이렇게 진수도 않고 보낼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가래. 갑자기 가래. 그 뭐였냐면요. 인성 테스트예요. 인성이요? 응. 인성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주 유명하신 투명마지 박진영 씨가 그 JYP도 인성이 아주 좋은 응. 분들을 모셔와 가지고. 응. 큰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웃음> 그죠. 저희도 인성이 안 좋으면 오래 못 가니까 아 여러분들 인성 테스트 해본 거예요. 오! 아, 진짜로? 인성 테스트 할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일밖에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 그거 정 기억하는 건가? 아니에요. 아니, 정중히 물어보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카메라를 다 찍었어요. 네. 뭘 찍었을까? 뭐야? 음? 쓰... 어, 쓰레기네. 쓰레기를 뒀어요. 무 <웃음> <문> 앞에 <웃음> 어, 나못 봤는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었어요. 어, 단계까지 있었다고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바트입니다 여기는 니플컴퍼니고요 오늘은 4월 16일 5시 53분입니다 5시 35분이네요 정신새끼죠 <웃음>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선피디씨 돈? 아이씨, 두 번째 근본이 뭡니까? 인성? 그렇죠 <웃음> <웃음> 인성 아니겠습니까? 인성이 있어야 장수하고 좋은 사람으로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학폭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저희 친구들의 인성은 어떨지 한번 테스트해 볼까 합니다 지금 저희 친구들이 여기는 제쿱이 있고요 제쿱은 모래를 만들고 있고요 저기는 유진이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주현이는 여기서 편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과연 여기 거실 뭐라거실라는냐 이걸? 뭐. 네, 그 이유 집이죠. 로비에 쓰러져 있는 쓰레기를 과연 치울까를 한번 테스트해 볼까 합니다. 1 단계는 쓰레기가 조금 있는 거고요. 설마 안 치우지 않겠지만 안 치우면 쓰레기의 양이 좀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쓰레기 어딨어? 니가 갖고 와야지 이제. 한한 한 조각만 떨어뜨려야죠.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음, 진짜 딱그 정도. 음. 과연 이걸 치우지? 자, 저는 최첨단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진이 먼저 해볼까? 유진 거의 안 치울 텐데. 아, 아니, 먼저 안 추는 사람부터 해야죠. 음, 그렇죠. 유진아제꼬이뭐 하는지 확인해봐. 아, 여보세요? 오늘 잘했어. 다시 돌아가. 유지 않았습니다. 역시 <웃음> 유진이는 저희 생각 같아요. <웃음> 주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너 야, 유진이한테 한번 놀러 가봐. 그 유진이한테 가라고. 어그 유진이 스튜디오에 있어. 다시 <웃음> <웃음> 왜, 왜 다시 저희 망오이요자 다시 각자 각 돌아가세요. 하, 하던 거 하세요. 하던 거 하던 거 하세요. 하던 거. 유진이가 치웠어요 허억 <웃음> 뭐야 <웃음> 제쿱 안, 안 시켰는데 야 유진이가 착합니다 이름에도내 순녀지만 착한건 인정하겠습니다 쓰레기 한개 추가해서 제쿱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어 뭐야 미치도 자 제쿱 전화해서 스튜디오로 가라고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제쿱 스튜디오에 네, 있는 네. 유진이 만나러 가 유진이 뭐 하는지 봐봐 아 어, 오케이 알세요응 결국 과연? <웃음> 아 유진이가 제일 착하대. 유진이. 아, 아직 모르지. 아다 돌아가. 돌아갈 때. 때. 음. <웃음> 다시 나왔는데도. <웃음> 제국 1단계 네. 실패. 유진이만 통과했네요. 그리고 <웃음> 2단계 해볼까요? 쓰레기를 좀더 양을 늘려 한세3개 정도. 오케이. 유진이 통과했으니까 주주한테 해봐야겠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유진이 생일 물어보라고 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겠습니다 어, 지현아 유진한테가가지고 생일 언제인지 물어보고 다시 돌아와봐 얘들이 <웃음> 착해 이유도 안 물어보기야 다 해줘 그러니까 너무 착해 <웃음> 출발했습니다 아무 <웃음> 주면 보지도 않아요 <웃음> 너무 덩어이 남아있는데 조연아 <웃음> 랑해아 <아이>, 잘했어요 며칠이요? <웃음> 그, 기억하고 계세요? 생일 언제래요? 4월 <웃음> 3일 네 맞아요 다시 재쿱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쿱한테 다른 건 물어보라고 시키겠습니다 유진이 성씨가 뭐냐? 아뭐 무슨 임씨냐? 재쿱 네. 그 유진이한테 무슨 임씨 본가가 어딘지 물어보고 다시 돌아와봐 히힛 히힛 성물어보라고네 알겠어요 어 애무 착해. 가 이윤도 안 부러. <웃음> 너무 착해요. 착한데 과연 인성까지 착할지. <웃음> 오 쓰레기를 찾아봤어요. 쓰레기를 찾아어요 바닥 걸렸다. 오오막 지금도 손 씻고 있었죠. 쳐다. 쳐서 쳐어 역시 제꿈 제꿈이라게 성공. 제꿈도 역시 착합니다. 제꿈은 선비기재에 있어가지고 잘한 걸 보면 멋지나 쳐요. 그럼 이제 주연이 마실 거네요. <웃음> 3단계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쿠한테뭐 물어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제쿠판 앞에 쓰레기 놔둬야겠죠? 이거 안 치우는 진짜 그이거도 치우지 않겠죠? 보라 봅시다 자연스럽도록 유진이 일단 이거만 물어봅시다 일단 이렇게 통화하자니까 부르고 같이 <웃음> 유주가 치우는지 봅시다 오케이 <웃음> 유진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방으로 와봐. 그냥 눈 감고 내 방으로 와. 뛰어와, 뛰어와. 눈 감고 뛰어 어떻게 와? <웃음> 눈 감고 어떻게 되냐고 컴퓨터 방으로 뛰어와. 축하드립니다. 뭔데요? 아빨빨. 조이 조 당신은 이동테스트 통과자입니다. 진짜요? 네. 왜요? 제일 처음에 마이구미를 쓰레기를 치우셨어요. <웃음> 눈치를 깠습니까? 아니 저 진짜 못했어. 저다 걸고. 난 그냥 바닥쓰겠길래 아 저거 안치면 또 선배님이 나중에 또 뭐라 하시겠지 하고 치운 건데 오오오 <웃음> 사랑하는 보람이 있네요 그래도 착하시네요 <웃음> 당신만 1단계 통과했어요 진짜요? 네 제꺼는 2단계 통과했어요 진짜로? <웃음> <웃음> 네 주주는 좀다 안했어요 <웃음> 난 1단계만 통과한 거야? 네. 1단계를 통과해서 2단계는 자연적으로 프리패스아 그래서 주주가 허혁 <웃음> 아이씨 어, <여기 웃음> <같이. 웃음> 안 치면 조심하지 않냐? 그건, 그건 <웃음> 이죠. 야, 이거 안 치면 주주 인성 다시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맨날 착한 척 했지만. 아 어이 <웃음> 아, 재밌지 놀리는 게? <웃음> 전화해볼게요. 음. 어 주연이 제쿡 생일 좀 물어보고 다시 돌아와죠, 돌아와 줘 돌아와봐. 물어보고 다시 어울하면 돼. 아 이런 거였구나. 나는 우리 서로에 대한 퀴즈 맞추는 거인가? 그래서 페이크였어. 아 하고 이었어 <웃음> <웃음>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그렇죠, 너무 대박고 보이는 거. 그러니까 맛있겠지? 저거는 좀 지나서 테리도 치우는 정도. 솔직히 <웃음> 아, 솔직히 이건 3남년라도 치워야 아유, 이제, 이제 수습이 되니까 저희가 딱 보이는 데 치운 거죠. 아유, 잘했습니다. 이렇게 주주의 인성을 저희가 카운트 주는 거예요. 아유, 그렇죠. 재밌지? 어 <웃음> 아, 좋네요. 당신이 인성킹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촬영을 그냥 마칠 겁니다. <웃음> 다음 주까지 비밀로 하세요. 당신은 1단계 통과자여서유진이는 1단계 통과. 제는이는이따단통 통과. 기통기 아, 통과. 이 통과. 는 통과. 저는 이 통과. 저는 이따이가 제일 낮은거 이따기 통과. 저 이따기 이따기 통과. 저는 이따기 통과. 저는 이이 생각보다 유진이랑 제 꿈이 있 착해요 음. 그좀주연이가 문제가? <웃음> <웃음> 아니 그 2단계도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조금 그렇죠. 있는 쓰레기도 안 치웠다는 소리잖아요 <웃음> 쓰레기 3개 안 줬어요 아 심각하네요 엄청났어요 <웃음> 1단계 통과자 우승자의 기념으로 네. 이 콘텐츠가 뭔지 알고 네. 퇴근하시는 거고요 아 너무 너무 좋네요 다른 분들은 뭔지도 모르고 <웃음> 퇴근합니다 다음에 결과 발표할게요 오케이 좋아 끝배 선거 no. <웃음> <웃음> 퇴근 시간이 다 가자 주현이 미안해 리 보면 응. 네. 어, <웃음> 아, 인성 나오, 인성이 도시 나고 가죠. 근데 아. 다행히 네. 유진이만 네. 1단계를 통과했어요. 아, 진 나는 여기서 바로 치어서 갔다 오는 게. 인성 킹. 박수. 오! 유진이가 이렇게 나한테 막 발음 조심하세요. 상열. 이거 <웃음> 나한테 상놈이라 해요, 여러분. 이런 사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인성이 좋고 쓰레기를 많이 죽는다. 이단계통과하는 음. 사람은 한명 있습니다. 누구야? 양정은 씨. 아 진짜? <웃음> 자, 치운지도 몰라. 응. 그거 치운지도 몰랐어. 양정은 씨가 주자는 <웃음> 그냥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가고요. 나 보지도 못했어. 네, 그냥 <웃음> 들어가고요, 그냥. 양정은 씨가 이렇게 쓰레기를 치워서 가 와, 나치지도 몰랐어. 응. 무의식적으로 응. 이걸 치울 정도로 음. 사람 인격이 좋죠. 음. 어 진짜? 음. 다행히 유진이보단 못한다 음. 아, 그, 어... 아뭐그어 근데... 넌 나보다 아. 이상이 안 좋다 아... <웃음> 아 그렇지 않으니까 네. 유진이 내 답장 음. 겠습니다행히 네, 모든 분이 테스트는 통과했어요 어 아, 그래요? 아, 주연이는 아. 3단계에 통과 했어요 3단계 어떤 거요? 쓰레기 폭탄 어 <웃음> 쓰레기 폭탄 제가 도저히... <웃음> 아 2단계까지 못 보는 거예요 계속 이거 주연이가 <웃음>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해야 이제 영상에서도 너무 쓰레기처럼 안 보이니까 네. <웃음> 제가 이제 배려를 해어요그 말을 하는 건 배려가 아니지 <웃음> 않네요. 제가 이걸 버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이 쓰레기를 그 전에 먹었을 때 제가 버렸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또 버리기 전에 보면 자세히 보세요. 손에 쓰레기 하나를 들고 나와요. 그런데? 그걸 내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가면서 어. 들고 나왔는데 딱 나왔는데 저기 앞에 뭐가 쓰레기가 내가 아까 버렸던 쓰레기가 저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웃음> 여기 왜 있어? <웃음> 나또분명 버렸어. 다시 가지고 가서 버려요 <웃음> 아 진짜? 아, 네. 이게 테스트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인상은 그래도 다합격점입니다 그런데 아 1등급, 2등급, 3등급이었습니다 아 굉장히 억울하네요 <웃음> <웃음> 이거 약간 조금 딱 나중에 새로운 멤버가 나도 이거 테스트해보면 좀 재밌겠다 맞아, 맞아. 어. 네. 네, 우선 끄시고요, 응. 네. 다음에 만날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이거는 억울합니다. 이거는 회사 CCTV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니까 러 사실은... CCTV, <웃음> 그 쓰레기를 평소에 누가 치우나. 얘, 얘가 아름다고 되고. <웃음> 제가 아까 말했죠? 그거를 쓰시서 <웃음> 먹었는데 제가 버렸다고요. <웃음> 제가 버린 쓰레기라고요. 주주, 주주가 진짜 잘 정리하는 편이죠. 아까도 아... 아까도 뭐, 직원분이랑 밥 먹었는데 주주도 다 치우고 있더라고. 제다 치웠는데. <웃음> <진짜로>? <웃음> <그거>. <웃음> 내가 음식물 쓰레기 다서버리고다 분리수거하고. <웃음> 그래서 교훈을 어떤 거 얻, 얻었어요? 교훈이요? 카메라 있을 때 잘하자. 이거지. 아니, 답이 없거든. 아니, 생각했어요. 회사에 카메라 하나 설치해 <웃음> 아. 괜찮네, 괜찮네. 괜찮네, 괜찮네. 평소 씨. 어, 인성. 아, 음. 평소 인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끼리 네, 또 몰래 카메라 몰래 카메라, 몰래 카메라, 몰래 카메라를 <웃음> 한번 기획해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웃음> 사실 여기까지 다 공짜였고요. <웃음> <웃음> 또꼭짜요 또 <꽁트예요? 웃음> 방송은 방송 보실 거죠. <웃음> 주진철이 정말 인성이 좋아요. 네. 맞아요. 살 도와주고 정말 착한 친구랍니다. <웃음> 이사할 때. <웃음>